아직 멀었지. <웃음> 맨날 햄버거 하나 쳐먹으니까. 와, 싫안 나가, 안 나가, 다 어, 핑계요, 핑계. 안 나가, 안 나가. <웃음> 여들은 보이지 아니 씨야 그럼 날 노린 거잖아 <웃음> 저는 팀의 막내를 맡고 있는 최유진이고요 저는 노지맨입니다 오늘의 5구는 친구는 친구는 친구는 빰빰 빰빰 구는 친구는 친구는 친구는 친구는 친구는 는 친구는 친구는 친구는 친구는 승내 오자마자 몸 푸는 기술은 잭슬리요. 오케이. 형 빨리. 보도 없어요? <웃음> 아니, 준비성이 형, 없네. 잠깐 저워업 트릭 보여 줘는데 처의 워업 트릭은 1분이에요. <웃음> 빰빰빰빰빰빰 <봐밤> <봐밤> 안녕하세요 저는 팀워샵의 최유진이고요 오늘 할 트릭은 네, 545 그리고 저희 워낙 트릭은 키클립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<봐라> <봐라> 오우, 아 안아프다 Ha <laughs> ha! Are you ready? I'm ready! <웃음> 괜찮아요? 형, 어? 어, 카메라 괜찮아요? 어, 괜찮아요. 어, 형. <웃음> 어, <웃음> 어. <웃음> <저, 웃음> 형, 그만해요. <웃음> 어? <웃음> 형, 그만하시게